전등을 켰더니 오 저거 고치 피클즈 아니에요? 쓰러진 오 맞네 <웃음> 길쭉한 코가 있네 저어 아, 살았으면 좋겠는데 눈 뜨고 있습니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제발 오자 <웃음>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어제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코치 피클즈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버기이기님 영상으로 보러 갈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갈까요? 렛츠기리자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은 바로 리블러와의 대결 중이죠 우 와우! 이때 어벤져스처럼 등장하는 코치 피클즈 야 이거 진짜 멋있었어요 자 이제 코치피클즈와 니블러와의 대결 시작합니다 오호 야 근데 이 3단 콤보가 진짜 멋있었어 어제 자 기둥을 하나씩 부시는 코치피클즈 아 근데 코치피클즈도 진짜 만만치 않게 셉니다 니블러가 너무 셀뿐이지 자자 이제 대결을 합니다 자 기둥을 계속 부숴야만 이 공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빨리 저 나머지 기둥들 부셔야 돼요. 자, 눈한대 때리고, 손 봉인하고, 이렇게 기둥을 부숩니다. 자, 어,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역할들 중에 코치 피클즈가 가장 매력이 있었어요. 자, 오치한대 때려주고, 손 묶고, 기둥 또 부수고,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부서졌죠? 밀치기 당하고, 주인공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피클즈가 바로 코로 올려주고, 자, 여기서 끝났었죠? 자, 과연. 오, 어, 공간이 무너집니다. 지진이 나고 있어. 우와! 다 무너졌어. <웃음> 의자까지 다 빨려 들어갑니다. 오! 주인공까지 빨려 들어가고, 오, 어, 뭐야? 오, 주인공 살았습니다. 드론을 키고 전등을 켰더니, 오, 어, 저거 고치 피클즈 아니에요? 쓰러진? 오, 맞네. 길쭉한 코가 있네. 저... 아, 살았으면 좋겠는데 눈 뜨고 있습니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제발... 오 살았다. 아, <웃음> 뭔데? 저 친구 뭔가 쿨해. 와,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살았다. 와... 아, 뭔가 죽었으면 아쉬울 것 같은데. 뭔가 쿠치 피클즈가... 오아 이게 지금 기울어져있네 무너져가지고야 진짜 너무 잘만들었다 음아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야부치피클즈가 나중에 또 도와줄 날이 올것 같아요 어 인사를 하네요 <웃음> 안녕 아, <웃음> 너무 멋있었다 그래 살아서 다행이다 자 어디론가 올라가 오 뭐야 뭐야? 오! 떨어진데? <웃음> 코치피클즈까지 나오면서? 오! 떨어집니다? 어디론가? 오! 뭐야? 야, 주인공이 이제 페이즈 2로 이제 이동하려나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떨어진 걸로 봐서 위쪽에 또 공간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뭔가 이상한 괴물들을 또 만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세일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이제 남납리나가 쫓아오면서 영상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들을 다 맞춰야 하죠. 뭐 이렇게 문제들을 맞추고 결국에 자기의 다리가 몇 개인지까지 맞춰보라면서 이제 통과를 하는 주인공입니다. 자, 통과를 하고 자, 이제 시작이 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당연히 분홍색이겠죠 자기가 분홍색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죠 오! 아까 그러니까 점프할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 자 원형 탁자가 있고 점프! 점프! 해서 자 순조롭게 오! 순조롭게 통과를 하는 주인공 자또 같은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아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야 이런거 지나가면 진짜 후드루들 거려 가지고 점프 못할 것 같아요 오야 저 뭐야 남나까지 등장했다 아니 문 자체에 남나비랑남남리나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자 의자 있고 자 밟고 올라서서 야 남친 여친 둘다 등장했어요 남남 커플 자 점프를 잘하는 주인공 주인공도 운동신경이 어, 만만치 않습니다. 오, 뭐야! 아, 씨! 야, 마지막에 트롤 짓하는 스팅어플린 보셨어요? 야, 쟤 때문에 막판을. <웃음> 야, 어이가 없네. 야, 다시 주인공 제시도 해야 됩니다. 와... 자, 이번 영상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인데, 오! 새로운 보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뭐야, 이 친구? 제키 적크라고 하네요. 오 약간 장난기 많은 스타일일 것같 아아 약간 조커 형상을 하고 있네요 오그야데 크기 굉장히 큰데요? 뭐야? 우와 아 무서워 우와 징그러 이야 이번 괴물 너무 징그러운데요? 약간 서커스의 배경을 좀 모티브로 삼은 것 같아요 요 뭐야? 아 이거 컵석기 아니야 이거?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어디 있어? 오른쪽 오른쪽이죠. 아까 종이를 넣은 곳. 오른쪽 아닌가? 와, 저기라고 속이네. 오른쪽인데. 응, 다 봤어. 오른쪽이야. 뭐야 뭐야? 도망가는 거야? 어, 고치피클즈 뭐야? 야, 여기서 등장한다고? 엥? 너 뭐야? 오? 아니 여기서 등장한다고? 아 지금 저 진짜 <웃음> 어? 너무 신기한데? 아니 어떻게 그 다음 다른 분의 영상에서 꼬치 피클즈가 이어서 등장하지?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퀄리티 좋은데 이분? 와 일단은 다행히 쫓기지 않고 꼬치 피클즈가 유인을 했습니다 저 조커를 자 계단 올라가는 주인공 야 코치 피클즈가 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뭐야, 그냥 둘이서 춤추는 거였어? 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 대포? 자, 아, 대포로 이 조커 친구를 맞추는 건가 보네. 피클즈랑 함께. 자, 맞춥니다. 야, 쏴, 쏴, 쏴. 오! 위력 엄청난데요? 야, 이번 괴물은 좀 위협적이지 않고, 좀, 생긴 것만 무서웠던 걸로. 야, 쉽게 물리치고 오 코치 피클즈가 내려왔네요. 이 크기 왜더 커진 것 같냐? 오오 어? 어, 뭐야? 오 <웃음> 집어 던지는 코치 피클즈? 오 키를 하나 줍니다. 야 여러모로 모든 편에서 도움이 되어주는 코치 피클즈. 야 아주 좋습니다. 어, 등에 태우네요. 야잘 만들었다 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야 영상 재밌다 야자 오늘 영상 아 코치 피클즈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 이었고요 이제 페이즈 1이 끝났습니다 자 하나둘씩 살펴보자면 저 니블러가 최종 보스였고 중간중간 뭐 헌터 팀들 뭐 되게 다양한 보스 몬스터들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코치 피클즈와 니블러의 대결신이 아닐까 싶네요 야 코치피클즈 진짜 너무 잘 등장한 것 같아. 캐릭터가 성격도 재밌었고 게임도 재밌었고 액션신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페이즈 2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